가슴이 터질 듯한 당신의 그 몸짓은 날 위한 사랑일까 보스. 2월 9일에 방송되는 미스터트로트 8회에서는 본선 3차 메들리 팀 미션이 진행됩니다. 박지연이 결성한 팀 꿀벌즈가 조승구의 꽃바람 여인 무대를 꾸민다고 하는데요. 이 무대를 통해 품선이 예쁜 박지현의 섹시웨이브를 선보일 예정입니다. 아이고! 아이고! 아이고! 당신의 그 몸짓은 모습 아이고! 가슴이 터질 듯한 나날 위한 사랑일까 속시한 쏙대쏙쏙